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점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1% 대 99%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1대99 사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상위층의 1%의 최상위층과 나머지 99%의 격차가 이제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과연 대한민국이나 전세계적인 불평등이 1대 99로만 격차가 벌어지는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는 건 어, 금수저가 1%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1%라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잘안 보여요 어디 가서 사시는지 어, 우리 주변에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 의외로 금수저가 많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고 어,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어, 한두 명 어, 또는 서너 명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 저 아이는 어, 부모님이 굉장히 유족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사교육도 받고, 충분히 대학이나 이런 거 가는데 등록금 걱정 안 하고,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아 뭐, 이제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1대 99의 경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요즘 얘기되고 있는 2대 8의 경계선도 있는 거죠. 상위 20%가 얻는 기회, 그 자녀들이 얻는 기회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에 어, 비슷한 정도의 기회를 사, 하위 80%도 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어,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상속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서 어, 2대8 경계선도 1대99 경계선 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아, 목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등, 정도 등록금 음, 등록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 안할 정도 규모 그리고 아, 수도권에 와서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임대보증금하고 한 1-2년 정도의 임대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한 1년 정도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드머니 이제 이런 정도가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정도의 돈을 청년들에게 목돈으로 지급해서 아 나름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을 기회를 그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은 대한민국은 충분히 된다 그 정도는 현재 청년 인구구조로 볼때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조는. 현재 수준의 상속증여세 규모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이쪽으로 돌린다면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지금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 20대 전후가 50만에서 한 60만 정도 되니까 15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정도 뒤 가면 40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년 뒤 가면 아 30만대로 가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 금액 부담이 앞으로 경제는 성장해서 더 우리 경제 능력은 커지지만 청년들에게 줄수 있는 부담은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부 뭐 정치인들은 요새 하도 저출생 얘기가 나오니까 태어나면 뭐 1억씩 주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어, 그런 거라면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아, 최소한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제안을 우리나라의 국력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3천만 원 주면 카지노에서 날려버리면 어떡할래? 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일안 하려고 할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한 번만 더 돌려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모님들이 유족한 아, 금수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아, 대학 등록금 같은 걸 걱정 안할거 걱정 안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뭐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뭐 돈도 대주잖아요 그러면 상위 20% 금수저 청년들은 근로 유익이 없어질까요? 아, 그, 그 친구들은 일안 할까요? 아, 그렇지 않잖아요. 아, 지금 이미 아,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은 사회가 아니라 금수저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면 일을 안 하고 근로욕이 떨어지고 뭔가 창의적인 걸안 하고 공짜를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상위 20% 청년들은 일을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들 오히려 상위 20% 되는 친구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지원을 받아서 더 적극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 기대하잖아요. 근데 왜 저소득 청년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3천만 원을 주면 일을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상당한 고해이고그 청년들을 선험적으로 나쁘게 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천만 원을 받아서 게을러지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마치 부유한 청년들이 그 돈을 탕진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부유한 청년들은 그래서 3천만 원 받아서 탕진해도 되고 어, 저소득 청년들의 아주 일부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일부라도 안 되고 이런 어, 규범을 적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 세대 간의 정의 문제를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 세대 사이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걸 사회적으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그 이런,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자들은 우리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포도주도 갖다 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맛있게 하는데 그거는 어, 빵집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어, 전, 우리의 저녁식사를 위해서 빵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포줏간 고깃집 정육장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빵을, 그, 고기를 만들었거나, 뭐, 양조장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돈 벌라고 어,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근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의, 아, 훌륭한 저녁식사에 도움이 됐다 뭐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준 거다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세대 간에도 옛날에는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각자 자신들이 돈 열심히 벌고 뭐 자본 축적하고 뭐 지식 개발하고 이제 이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네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더 나은 사회 인프라도 만들어질 거고 더 많은 지식도 축적이 될 거고 그러면 후세대들이 그걸 누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굳이 후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후세대들이 물려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 내가 뭘 한다? 아, 고민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건 기성세대들이 살 때이고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사, 살면 뒷세대들도 좋아질 거야 이런 이런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 상당히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것들이 생산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계속 아, 그러니까 후세, 후세대들이 더 많이 아, 생겨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조건들이 어, 뒤로 가도 나빠지거나 이러질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특히 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적 조건들, 기후, 기후변화나 이런 조건들이 나빠지잖아요 우리,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면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후세대들이 받아서 후세대들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야,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우리가 막 오염물질 버리고 탄소 배출 많이 해서 기후위기가 오면 후세대들이 더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나 인구가 계속 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받는 연금만큼 후세대들이 못 받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이제는 어, 보이지 않는 손이 세대 간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어,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는 게 후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준의 불평등을 가지고서는 후세대들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더 나쁜 걸 본인들이 물려주지 않는지를 성찰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후세대들에게 무얼 해줘야 될 건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풀리기가 어려운 거죠. 사회적 상속을 만 20세가 돼서 받, 받아서 한돈 3천만 원씩 정도의 목돈을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등록금 걱정이나 이런 거할 필요 없겠죠. 알바를 해야 될 일도 없겠고 어,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 졸업하기도 전에 학자금 때문에 부채를 지는 일도 없겠죠. 저는 오히려 어, 사회적 상속을 받는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받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 중학생과 중학생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를 우리 사회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흑수저 청소년인데, 학생인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제 뭔가 내가 20세 될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사회가 내가 만이 20세가 되면 아 어, 내가 뭔가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나 적어도 등록금은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어, 제가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 부모님이 나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일찌감치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뭐 수포자 되고 뭐 미, 미, 미, 영포자 되고 어, 이러면서 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입장도 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도 아, 사회가 어느 정도는 어, 사회로 진출할 때쯤 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고 어,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조금 어, 이 입시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아이들에게 좀 아, 어, 편안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사회적 상속을 해준 다음에 그 상속의 혜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대목도 있지만 그 전에 그게 약속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의 가족과 학교의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본다면 같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흔히 586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586 세대인데 586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음 말하자면 복이 드물게 혜택을 받은 세대 같아요. 아,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을 거의 유일하게 해, 그 혜택을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기 평준화의 혜택을 입었고, 아, 그리고 농지 개혁으로 부모님들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입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8%씩 경제성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자신과 얼마나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586세대들은 본인들도 물론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그나마 기회를 실현시켜내고 살았던 세대이니까 저는 요즘 사회적 상속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적으로든 전사회적으로든 후세대들을 위에서 한 번쯤 사회적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본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의 어떤 형식으로든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